이 카드들이 뭘까요? 이건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선불카드들입니다. 선불카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께 설명드리면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선불카드들 모두 선불런을 통해서 거의 무료에 가깝게 얻은 선불카드들입니다. 사실은 무료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한번갈때 1에서 3만원 정도는 사용하고 오는 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에서 3만원으로 5에서 10만원어치씩 쇼핑하고 돌아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쇼핑을 하고도 선불카드가 줄지 않고 계속 유지 가능합니다 오늘 새로 오픈한 현대면세점에서 선불런을 다녀오면서 이 컨텐츠를 제작하게 됐네요 선불런이 뭐냐고요 바로 선불카드를 받기 위해 면세점에 쇼핑을 가는 것을 선불런이라고 말합니다 선불런은 사실 서울 혹은 인근에 사시는 분들만 가능하므로 다른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선불러는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인 혹은 가족과 함께 가는 게 아니라면 추천드리기 힘듭니다. 또한 오프라인 쇼핑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제는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가는 겸 해서 아이파크 면세점에 들리고 오늘은 현대면세점에서 선불카드를 무진장 많이 준다길래 코엑스를 구경 갈겸 해서 다녀왔네요. 선불러는 선불카드만을 위해서 움직이면 상당히 피곤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선불런은 출국일 기준 두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선불런은 예시이며 이를 통해서 선불런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제 다녀온 아이파크 면세점 선불런부터 보시겠습니다 선불런을 위해 면세점으로 출발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선불카드 증정 이벤트를 정리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어제일 기준 아이파크 면세점 선불카드 증정 이벤트들입니다 여기서 온라인 투어, 리브메이트, 하나멤버스 이렇게 세가지는 당일 중복 참여가 안되며 하루에 한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받을 아이파크 선불카드는 5천원, 만원, 2만원, 만원, 이렇게 4만 5천원입니다. 그럼 면세점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아이파크 면세점에 주차를 하고 영화를 보고 나와 면세점으로 향합니다. 면세점을 향해 걸어가면서 아이파크 면세점 어플을 키고 온오프 연결고리 이벤트를 참가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구매할 것을 살펴봅니다. 사실 전 매출국 때마다 반복되는 선불런으로 면세점에서 구매할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화장품은 이미 저번 출국 때 너무 많이 사놔서 구매할 게 비타민, 오메가 같은 건강보조제 뿐이라서 건강보조제를 하나 구매합니다. 심지어 이것도 36,000원 짜리를 5,000원에 구매합니다. 이제 온라인 구매를 마쳤으니 모든 구매를 마쳤습니다. 아이파크 면세점 4층 고객센터로 향합니다. 온오프 연결고리랑 11번가 선불카드 2만원이랑 미세먼지 이벤트 참여하려고 합니다. 관련 쿠폰과 정보를 모두 보여주면 제 여권에 돈을 넣어줍니다. 제 여권에 선불카드 35,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이제 쇼핑을 하러 내려갑니다. 3층으로 내려가서 항상 쓰는 크리니크 로션을 블랙 등급 할인 후 22불에 구매합니다. 제 여자친구도 에센스를 26달러에 구매하고요. 구매를 했으니 1불 이상 구매 시 만원 주는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해 다시 4층 고객센터로 향합니다. 하나멤버스 선불카드 1만원 받으려고 합니다. 알아서 선불카드 1만원을 적립해줍니다 근데 이 선불카드는 유효기간이 당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쓰고 가야 됩니다. 어, 살게 너무 없어서 뺑뺑이를 돌고 돌아 어 저는 GNC에서 영양보조제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어 립스틱을 하나 구매하네요 둘이서 37,000원을 쓰고 114달러의 쇼핑을 마치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현대면세점에서 오픈 이벤트로 선불카드를 엄청나게 준다길래 코엑스에서 데이트를 할겸 코엑스로 출발합니다 주차는 오크우드 호텔에 합니다 현대백화점에서는 오픈 이벤트로 현재 타 면세점 블랙 등급이나 현대백화점 블랙 등급 등을 보유시에 그냥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규 가입시에 만원을 또 주기 때문에 블랙 등급이 있으신 분들은 가서 가입만 하셔도 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층 고객센터에서 대기표를 뽑고 대기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선불카드를 정리해봅니다. 그리고 현대 온라인 면세점에서 오메가 루테인 1개월치를 할인받아서 2,300원에 구입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네요. 먼저 저와 여자친구 두명이 합쳐서 가입 후에 12만원을 증정받습니다. 어, 블랙 등급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현재 다른 면세점이나 현대 계열사 등의 블랙 등급이 없으신 분들은 예비 부부에 하나여 해당 루트를 통해서 6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받은 12만원으로 쇼핑을 합니다. 1불 이상 구매시 1만원을 받기 위해 이니스프리로 가서 제가 사용하는 클렌징폼을 구매합니다. 또 다른 1불 이상 구매시 만원 이벤트를 위해 살게 없어서 그냥 라인에서 헤어밴드를 9달러에 구매합니다. 10달러 이상 구매시 만원 이벤트를 위해 음 그냥 여자친구 화장품을 하나 구매합니다. 어, 구매할 것들을 모두 구매했으니 다시 10층 고객센터로 향합니다. SKT VIP 여행사 온라인 구매 인증 선불카드 각 만원씩 받으려고 합니다. 각자 3만원씩 6만원을 수령합니다. 근데 이중 2만원이 유효기간이 당일까지라 또 내려갑니다. 살게 없어서 여자친구는 맥에 가서 립스틱을 또 하나 구매했습니다. 돈을 하나도 안쓰고 이렇게 약 10만원어치의 쇼핑을 하고 오늘 선불런이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코엑스에서 놀다가 집에 돌아오니 약 10만원의 선불카드가 또 남아있습니다 이건 유효기간이 1년이니 다음 출국 때또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선불카드는 유효기간이 평균적으로 당일 혹은 1에서 3년이라 당일 선불권을 제외하고 남는 선불카드는 나중을 위해 모아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많은 선불카드를 아직도 보유 중인 것입니다 사실 아이파크 면세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효기간이 있는 선불카드를 주기 때문에 아이파크 면세점이 아닌 선불런을 할 경우에는 제가 쓰는 돈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사고 또다시 그 영수증으로 선불카드를 수령하기 때문이죠 이 정도로 선불런에 대한 대략적인 부분은 모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러다 면세점이 망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시겠지만 면세점은 중국인들이 충분히 먹여살려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모인 선불카드들과 저의 거금을 합쳐서 가끔 사치품도 구입하곤 한답니다. 어쩌면 소비가 소비를 부르는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쇼핑을 아예 안 하면 사고 싶은 게잘 없지만 쇼핑이라는 걸 하다 보면 사고 싶은 게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쳐보겠습니다 이상 킴비서였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